때문에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오랜만에 어디 좀 나가고 싶어가지고 마센스 베이를 가려고 지금 페하우스쪽 여기 사큘라키에서 페리를 탔습니다 여기는 진짜 언제 봐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바람 소리 때문에 내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제 출발했어 하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귀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니다 센스베이가 뭐 이제 7년 전에 이제 2013년 7월에 왔을 때내첫여행지였여기 그래서 나한테는 진짜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자주 오진 않았어 여기 사실 뭐 딱히 볼건 없어가지고 자주 오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한번 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오고 꽤 괜찮네 아, 지금 도이스라고 여기 에센스베이 입구에 오면 피쉬앤칩스 가게가 있는데 피쉬앤칩스 가게가 있는데 꽤 유용한 곳이 있어서 항상 여기로 오면은 여기서 다 먹거든 뭐 먹지? 바닷가 아, 왔으니까 피쉬앤칩스 먹어야지 이제 에잇? 에잇? 에잇? 에잇? 에잇? 에잇? Do you need the other? You so, so you don't sell it in g l e b o t no. t l e No. Okay. Yeah, just, just say one. Thanks. Have a c a r f e e please. Cheers, man. Thanks. Now I'm going to eat the calamari. 오징어링이랑 칩스랑 이제 생선까지 는 콤보로 샀는데 맥주가 먹고 싶어서 맥주를 하나 주문하려 했는데 여섯 개씩 주문해야 돼서 그래서 안 했어. 지금 나는 이렇게 콤보 팩을 주문했는데 이렇게 주네. 오징어 다섯 개, 피쉬 하나, 칩스 하나, 칩스 조금. 이 친구는 이제 프론을 시켰는데 어말 그대로 크론이야. 한 23불? 하던거 같던데. Mm -hmm. 내 거는 17불. 존나 맛있겠지. 자, 이렇게 도착했는데 너무 늦었나봐.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. 드디어 내 얼굴 나보이. 너무 늦었나? 이제 밥 먹고 올라왔는데. 그래서 해가 진짜 너무 빨리죠? 지금 6시도 안 됐는데 해가 져가지고. 근데 사람들은 엄청 많아. 내일. 마더세이오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밖에 있더라고 나름 느낌은 있어 약간 밤만에 매력이 더 있는 것 같아 뭐 물론 여기가 바다거든 여기를 진짜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음에 낮에 와서 한번 다시 보여주도록 할게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밤바다 진짜 좋아하거든 그냥 뭐 아무것도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소리는 들리고 그냥 느낌이 참 좋아 앞바다라는 느낌이 사람도 많이 없고 일단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야간뷰 야경 야간뷰 여기는 현재 바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시티랑 다 이렇게 다 보이거든. 이게 진짜 예뻐. 별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잡힌다. 대박.